아보이가 보네. 어. 오. 오. 맞아. 그걸 보고 뭐, 올라오는 거야, 어? 원래는 내가 이렇게 불어오는 나 하는 거보 내용이 너무 막 무겁지 않 같이 할수 있어, 그런 거야. 거야. 할만지 그리고 지 하나도 안려핀스키잖아 나보다 <웃음> 더 열심히 하잖아. <웃음> <웃음> 아, 깨나 봐. 이런 거. 이런 거... 아 근데 하늘 진짜 미쳤다 무슨 <웃음> 일이야나 원래 하늘 보는 테러많이 보지. 그래? 나 하늘 진짜 끝날중는데예 여기 언니 아까 너가 말한 거 이거 하나랑 좀요런거 뭐 하면 일단 해볼까? 나 뭐, 응, 나도 뭐 하가 파이다나 이거 하가 나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봐. 나도 뭐 그래, 이거 뭐, 그래? 먹자. 그래? 이거 하나 먹자. 이렇게 해 <웃음> 어, 저녁으로 먹는 거 아니야, 이거? 형이 <웃음> 너무 먹어보고 싶어. 진짜 맛있어. 멋있어라. 우리 그냥 뜯어보면 안 돼. 가려고?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와인 안주로 저거 하몽이랑 해서 먹거나 아니면은 치즈! 치즈? 응아너 치즈 안 좋아하지? 아니 쟤 못먹어 음, 아 못먹지? 잊었어 이게 비싸다 싼거 초특가 상품 이거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어, 이거? 어 이게 낫지 않아? 내가. 아니 이거? 다 바디감 이정도 삼. 좋다면은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하자 나돈데 오 어, 귀여워 어머나 아 어, 너무 귀여워 일어났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와 맛있어 보인다 아진 제대로 먹었어 그니까 관심 안 주니까 일로 오고 관심 주니까 피하고 나안 괴롭힐게 여기 있어 가지마 지금 괴롭히려고 한그저인 <웃음> <그치? 웃음> 지금 에좋 <웃음> 백포 간다요, 이제. 봐봐봐봐. <웃음> <웃음> 한손으로 먹는 <먹어요>. 유튜버. 잘카라네 <웃음> 우리의 목표는 와인. 실패 없는 데일리 와인. 음, 맛있다. 음. 음. 어, 이것도 의미네. 음. 이건 음. 남자고, 이 여자네. <웃음> 오, 그러네. 둘 다? <웃음> 둘 다? <웃음> 아니, 가요이 싸면 둘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가능해, 근데. 뭐, 마실 수있어 나는 사실 와인 안 좋아하면 치즈 말고 모르겠다. 아, 이거 맛있는데. 이거, 이거 먹을래? 뭐. 와인까지. 짜잔. 뭐 있어? 아니, 없어. 갔는데? 언니 오니까 바로 옆으로 가는가 봐. 아야 <목소리> 되거든요, 이렇게 두 사람은 길 가다가 강아지한테 한눈 팔입니다. <목소리> 이런데이런데 이런데. 어, 너무 좋잖아. 아, 좋다. 아, 좋다. 어, 너무 좋다. 오 아, 여기 앉자. 찍어으면 좋겠다. 진짜 찍어되는 이건 주인 제발 가, 제발. 부탁이야. 음, 이야진 아, 이게 단점이네. 가 우와, 이게 기본으로 음, 나오는구나. 국물 웃을 것 같아. 음, 그 이나오는거 음. 먹어도 괜찮아? 응. 음. 음. 먹어봅시다. 맛이 없어졌것 같지 <웃음> 와 엄청 야들야들하다 달아 고기가 달아 노래들 <웃음> 음. <웃음> 다른 느낌은 없어? 달아. <웃음> 되게 오묘하다. 아, 그래? 어, 맛있어. 그러니까 고소하고 쓴데 맛있어. 고소하고 쓴데 맛있어. 고소하고 쓴 맛이 좀 적절하게 섞인 맛이. 그런데 <웃음> <근데> 다르다. 냠냠냠냠 <음녀녀녀녀녀버거>. 먹어. <웃음> 미미 같아. 약간. 자연스러워 도 되는 거야? 그니까. 움직인다, 꼬리 다들 꼬리 아, 근데 행, 되게 행복해 보인다 귀여워 근심이 없어 보인다 음, 날씨 짱 좋다 그니까 차 아, 엄청 많은데? 이게 이렇게 4만 원이야? 너무 비싸 이거 6만 5천 원 와. 누구가서? <웃음> <웃음> 오 사람 진짜 많다. 이것도 세 번째 베스트 키나마. 제가 일하고 있는 데가 아, 거기 서 일하고 있거든? 음, 아 진짜? 갑자기? 갑자기 베한김 <웃음> <웃음> 대기 중이시고요 아 네이틴 미츠가 네이틴 미츠가 냄새가 진짜 와 너무 아, 강나 이제 너무 잘라서 손으로 먹으라고 그래 잘 잘라야 될것 같아 음. 대박 네. 질질 인데음음 음, 맛있다. 맛있다 음 야, 진짜 빠고 빠고. 음. 이 양념추가 두께면 가벼워진다 음. 음. 어, 별로 안 돼? 뭔데 이두 개? 이것도 별로 안 돼? 편하게 먹어면될것같아그 근데 엄청 각이 되게 고 아, 아, 여기로 갈까? 네? 뭐. 어? 칭따오 도논알콜이 있네? 이거 맛있을까? 괜찮을까? 그러니까. 그래도 칭따오는 맛있으니까 좀더 아, <만> 믿을만하지 않을까? 클라우드보다는? 아, <웃음> 알콜 느낌 내고 싶단 말이지. 오늘 각인데. 진짜... 어, 이거 할래. 어. 어. 어 너도? 그래서 이해를 하고가 굉장히 우와. 어렵군 어려워요. <웃음> 지금 별도 고른 것 <웃음> 맛있다 이거 되게 오이짠 음. 음. 음. 맛있는데? 응 음. 음. 살면서 짭짤하네 맥주 음. 음. 안주 딱이야 음. 29이 거의 지금 두달밖에 아안 남았어 진짜 말이 돼? 아나 진짜 말이 안돼 진짜 그런가? 말이 안돼 어. 아, 진짜 이제 고등학교 갔다 온지 진짜 힘들되는 어. 거야 졸업한 어. 지좀친거 그래, 아니야? 이제 대학 아 졸업한 지 10년 되겠어 미쳤어 <웃음> 하고 <웃음> 나면 <웃음> <웃음> 1년 만을 지내버리고 아유! <웃음> <아니요>. 그러니까! <웃음> 야저어떻게 대박이야 아 진짜 나이가 이렇게 드는구나 30대가 올줄 몰랐는데 진짜 그치? 렇 <웃음> 얘기하면은 <웃음> <웃음> 아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진짜 맞아. 열심히 살아야 돼 <웃음> <와>. 그런데 왜 <웃음> 나는 넷플릭스만 먹었지? 왜나오지어 게임 지금보 집에 가서 오지옥 게임을 했으니 Waste of our time Out where the stars forget I'm not going do that. 뭔가 되게 면이 엄청 부드럽다. 잘 비벼지는 느낌이야, 부드럽게. 저거 보세요. 그냥 짜장면인데? 좀 맛있는 짜장면. 이제 귀찮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뱀부샤. 음. 한 손으로 자르기 스킬 한손으한 손으로 자르 먹어봐요 나평번 어. 별로 안좋아하는데 원래 그건 맛있네 맛있다